그럼 명화 누나는 왜안 시켜요? 누나는 대학생인데다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니? 아, 그럼 아빠는요? 참안 안간이... 가니? 으이... 응? 뭐? 뭐? 상대 독자가 무슨 두부심부름꾼인가? 응? 으이... 아, 두부가 다 떨어졌네. 아유. 어디 떨어지겨? 에? 저래, 큰 길로 나가봐라. 에이... 에? 치이. 아, 썩나 할아버지, 두부 좀 많이 갖다 놓으세요. 아, 참. 아, 이리 서 가. 올때 멜로다. 멜로르르로로로로로로세로 에, 로로로로로로로로로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 이게 다 뭐야? 왜 이사가니 음. 자, 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중이야. <웃음> 예,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아, 어, 일단 두부를. 째 <웃음> 네. 좋아, 난 힘센 남자니까. 앞장서. 네, 고니다와 예. 소민아파트 여기니? 응 1층 아니야 아니야 높은층이야 뒤집 밀어봐 키가 아, 작아서 그나 으흠. 많아야 개단 많기도 해라 어디야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더 가보면 알아 으흠. 여긴 옥상이잖아 아, 옥상 관리실을 빌렸어 좋잖아 널찍한 게 전망 좋고 시원하고 재밌겠다 <웃음> 어때? 아담하지? 여기에 이렇게 침대를 놓으면 훌륭한 침실 쓰레기통은 어디다 놓을까? 어? 어 아, 그, 그... 그건... 그거 물통인데 <웃음> 음. 아이 물통 무슨 쟤 <웃음> 우와 이소진미인이다 <사장> 엄마야 <웃음> 느낌표.